결국 이제 3세트까지 자. 왔습니다 11점! 이제는, 이제는 이번 제는 세트 이 11점 이기는 참가자가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최종 벼랑 끝에 몰린 두 참가자인데 자 성공 전지호 참가자 초구 풀어냅니다 네. 와사라우드도 2승 1패로 올라온 두 참가자 이번 5라운드 그리고 결승무대에서도 세트 스코어 1대1 똑같은 동률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아그 겉으로 볼때 진짜 강동구 멘토님 진짜 훌륭한 제자들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제자로서도 아, 아, 네. 지금 제 생각에 둘 중에 한 명이 오셨으면 네, 네, 설빙을 한 30개는 사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웰컴에서 만들어서 설빙만 지금 <웃음> 어? 자, 오, 오, 완벽한 타이밍이 됐어요. 잠깐 회전, 정확합니다. 오, 연속. 연속. 자, 두뭐 1세트 언니에게 양보하고 2, 3세트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웃음> 지금 <웃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는 미스리 쿠션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로 모두 결판이 되고요. 이제는 서륙할 기회라든지 복수의 기회 따윈 존재하지 않아요. 당골는 체력이죠. 아이고 그래요. 자, 이번은 조금 길게. 얇았어요. 아, 지금 1세트랑 2세트 도합 4 1이닝 쳤거든요. 어. 아, 그렇죠. 체력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나 이 강효진 참가자는 멘탈 표복의 관건이다. 그럼요. 이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강효진 참가자가 이겼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음. 전 아니었어요. <웃음> 자, 묻어갑니다 또. <웃음> 네, 저 묻어갑니다 또. 전 어, 아니었어요. 빠져나가요.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살짝 끌어서 안으로 짧게 한번갈것 같은데요. 자, 밀렸어. 일단은 네, 밀렸어요. 됐고요. 그러나 길게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 기선제압에서 전지호 참가자가 앞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력 싸움입니다. 네. 뭐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멋진 공격력 한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 두 번째 이닝이는 득점 실패. 네. 미래치기로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지만 너무 얇은 두께가 선입되면서. 실패를 했고. 강유진 참가자가 2세트 괜히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 뻔하죠. 근데 3세트까지 와버렸어요. 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참가자들이 다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에요. 네. 대회전? 참 짧아요. 자, 짧은데 리버스 앤드가 어떻게 올라왔죠? 올라오나요? 아, 역시나 아 짧아요. 제생각이 진짜 빨리 멘탈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적구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충분히 두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들어스 수록 예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지우 참가자 아 역시나 그 막판 역전의 기세 분위기죠 네삼 음. 세트에서는 전지우 참가자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지우 참가자는 섬세함은 참 성공률이 좋아요 음. 그러나 파워를 이용할 때 약간의 그 감각에서 조금은 살짝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년 동안 정교한 공만 배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엑스텐션. 정교해요. 태웠어요. 자, 볼까요? 네. 네. 올라옵니다! 또한번두점 또 만들어내면서 4대0까지 격차 벌립니다. 야 아직까지 그 2세트 막판의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스무살이 감당하기 힘든 지금 분위기인데 예, 얼굴, 얼굴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스무살의 나이라는 게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음.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아, 자, 이제 강유진 참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1세트 따내고 역전승으로 강유진 참가자도 따냈거든요. 그리고 2세트 정말 아쉽게 내줬어요. 이제 본인의 분위기로 끌고 와야 되는 3세트입니다. 강동구 멘토님, 초반까지 네. 2세트에는 최속 네. 강유준 참가자가 리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세트에는 전지우 참가자가 지금 리드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는 분위기죠. 2세트에서 끝내야 될 찬스에서 못 끝내는 바람에 음. 그렇죠. 예, 마무리를 또 전지우 참가자가 또 멋있게 또해가 하는 바람에 3세트가 연결이 된 거죠. 어 키스. 음. 자, 한번더 놨어요. 야그말 하는과 동시에 또 이런.. 분위기 잡아가요. 아. 분위기 잡나요?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걸로 자. 분위기 살릴 수 있습니다. 3세트 드디어 첫 득점 뽑아내는 강유진 참가자. 공이 이건... 3개가 왼쪽 하단 코너에 다 몰려있습니다, 지금. 뱅크샷 <웃음> 성공한다면 은 스코어는 4-3. 접전으로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자, 문제는 되돌아오기냐 플러스 투냐예요. 평소에 강유진 참가자가 좋아하는 패턴의 공격을 이어갈 겁니다. 어... 자. 약간 오른쪽인데요? 아쉽게 아. 놓치고 맙니다. 네. 4대1 석점차. 미쓰리 쿠션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결승 무대까지 올라온 전지우 참가자. 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투뱅크 한번 걸어치기 들어갑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강유진 참가자는 아직이다. 아직 배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방송 경험과 노련미를 보여주려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테이블을 침착하게 바라봤습니다. 강유진, 자 알가인공을 공략하는데, 그중에 키스가 있어요. 아, 아 키스. 바로 키스. 아. 바로. 지금 공은 플러스 투로 치는 형태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엿돌리기는 예. 조금 스키스를 음. 모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있었고아 음. 지금 그게 왔어요. 뱅크션 놀이죠. 자 저로의 차트입니다. 아. 자 이번에 아. 저는 그치게...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음. 원 쿠션 설정하는 딱그 각도가 지금 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음. 좋은 보기 좋았거든요. 네.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이적구가 아. 음. 그만큼 원 쿠션이 너무 멀리 음. 책정을 했어요. 자 사람 때 같으면은 잠깐 타임 이거 한번씩 들어갔을 건데 <웃음> 야 결승이라 말도 못하고 이거. 옆돌리기 포지션 야. 코너쪽 태웠어요. 어. 키스. 야, 키스 오늘 강효진 참가자는 키스 때문에 놓친 공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2라운드에 키스 때문에 고전을 좀 했거든요. 석점의 리드. 그러나 강효진 참가자는 오늘 미스리쿠션에서 가장 높은 하이런을 기록했던 참가자입니다. 전주 참가자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 여기서도 키스. 두 선수 모두 키스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두 번의 옆돌리기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옆돌리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음. 회전? 야. 아. 맞아요. 지금 이게 키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조금만 음. 두꺼우면은 키스가 날수 있다는 그 부담감에 두께를 완벽하게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유니 너무 조문적으로 하니까 재미 없어요. <웃음> 근데 지금 여 결승 3 세트. 네. 자 조금 장난치기에는 ]이에요. 조금 아니. 재미없어요. 네, 재없어요재혀 의식 요고재미재미없요재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어요재미어요재어요재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가요 재미없어요. 우리 김현석 개설자님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선수 생활에 선수들의 여기 마인드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방해를 하고 싶지 않은 게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음. 지금 중개석이 음. 방에서 따로 한다면 <웃음> 난리를 내볼 <내밀> 건데 <웃음> 현장 중계나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네. 자, 비켜치기 길게. 오. 키스 만나면 자키스했어요 성공합니다 아. 4대2 2점 차 오늘 강유진 참가자는 키스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득점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키스 만나면 거의 이정구 그렇죠. 쪽으로 아. 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키스가 너무 많다는 거. 아, 예. 자,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각도인데 아, 가장 어려웠죠. 예. 음. 어려운 쪽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공은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공이 선택을 예. 했습니다. 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예. 네. 네. 어, 강유진 참가자도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예. 아... 투 뱅크를 한번 열어보는데요. 1공은 없는 공인데. 자, 아... 정상적인 투 뱅크로는 노란 공이 맞아도 이적구 음... 빨간 공을 찾아갈 수 없는 음... 각도였어요. 차라리 길게 단장 단으로 뱅크샷 음. 3뱅크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지우 참가자는 오늘 3세트에서는 뱅크샷 성공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배치에서전지우 참가자가 이 초이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깍돌리기 음. 성공합니다 네. 션으로 바로 따라 붙습니다 오, 이제 4대3 또한점차 됐어요. <웃음> 이게 저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경기 제일 힘들거든요. 피말리는 경기입니다. 막판에만 붙으면 에너지 비축했다가 그냥 터뜨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이러면. 오우, 잘 쪘습니다. 자, 좋아요. 네. 장축에서. 내려옵니다. 동점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강효진. 자, 이제 2세트의 흐름은 완전히 있고 3세트에 임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이제 멘탈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한점더 만들어내면 역전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포인트를 어느 선수가 마무리 짓느냐인데 자, 강효진 참가자는 한번 2세트에서 고단히 신고식을 했어요. 마지막 일점 자, 좋아요. 회전? 회전. 들어갑니다. 아 5대4 역전에 성공하는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연속 3점? 아, 역시나 장타 능력이 분명 히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키스에 안 걸리니까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어쪽 쪽으로 략을해해나지지 아, 자, 키스. 짜 아, 키스. 진요불짜진이네짜 진짜. 진짜. 네,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으로 따지면 이게 계속 볼렉 볼렉 볼렉 병살. 볼렉 볼 블랙 볼렉 병살. <웃음> 예, 득점이 안 나오는 그, 예, 그런. 기가 막힌 예. 기회예요. 안으로 아, 짧게인데. 좀 짧은가요? 살짝 음. 짧았어요. 아... 어, 그리고. 이제는 강유진 참가자신중하게 고민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확인했어요. 14초, 13초로 내려갑니다. 일접구 두께 설정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바깥 돌리기예요. 낮은 방점. 자. 3초를 남겨 두고 스톱. 하지만 공 멈춥니다. 여전히 5대 4한점 차. 세 요. 맥없이 돌아갑니다. 네. 와 지금 이곳이 정말 고요해지고 있어요. 네. 5대 4까지 왔습니다. 자두 뱅크 한번. 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3세트인데, 과연 이 침묵을, 이 고요를 어떤 선수가 깰지요. 득점이 된다면 다음 또 배치, 충분히 좋은 배치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아 뱅크샷 또다시 풀리기 시작하네요. 네. 오, 어, 이렇게 되면 단넉 점만 남아있어요, 강유진 참가자. 아, 아, 왜 이렇게 제가 떨리죠? 다긴줄 알았던 2세트를 내준 이후에 점점 본인의 기량을 되찾아갑니다. 네. 자, 밀렸어요. 그래요. 7대 4 스코어. 방금 바깥 돌리기도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비치였거든요. 네, 그것도 보통 되돌아오는 게더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데 바깥 돌리기로 출발할 때는 일력골을좀 많은 두께로 강력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하 지금쯤이면 두 참가자 모두 지금 배도 고플 때가 됐어요. 지금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키스가. 아, 키스가. 아, 기스가... 아. 아. 아 역시나 키스. 어, 지금 전주 참가자는3인인부터 계속 4점에 아. 묶여있습니다. 강동근 회사님은 어떤 게 이유라고 보시나요? 이제 결승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 조금 거기에 대한 부담감? 예, 조금 아쉽게 아쉽게 빠지는 공들이 한 두세 개 있는 바람에 예, 좀 자신감, 겨려가 좀 오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오, 오늘 음. 처음으로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음. 자, 그래도 2세트 막판 뒷심을 보여주면서 3세트까지 끌고 왔거든요. 강유진 참가자는 근데 분명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내가 한 번에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면 또 위기에 올수 있다는 걸 2세트에서 배웠거든요. 돌렸어요. 키스 만나면 됩니다. 자, 키스가. 아, 아또 키스. 지금도 진행 방향 좋았거든요. 예. 아주 강유진 참가자는 키스라 하면 아주 쳐다도 <웃음> 예. 안볼것 같아요. 예. 예. <웃음> 진짜? 이번 3세트에 유독 지금 키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삼 세트 강유진 참가자 키스 고점 많이 하고 있고요. 영광 감사가 키스가 나올라나요?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 얘기를 해가지고. 열봐요. 음. <웃음> 자. 어 지금 약간. 음. 본인의 경기력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2세트 막판, 3세트 초반그 경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쵸? 뭔가 개그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야구투가 필요해요. 음. 예. 밖에 아주머니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 간식이 필요한 전주 예. 참바자. 음. 많이 먹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또 지금 도합... 어. 익스텐션. 타임아웃이요.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어,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예. 고5 2이닝금 선수 아우. 상가자들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될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체력 딸리신 분도 한분 계시겠어요. 제 옆에도 한분 계시거든요. 지금 51이닝 경기. 한 시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웃음> 선수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비켓 치기로 가는데요. 익텐션 착용하고 좋습니다, 네. 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입니다 키스가 없다면 득점을 만드는 참가자 바로 강유진입니다. 8대4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이제 단석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스 리쿠션이란 이 드라마 과연 어떤 참가자가 주인공이 될지? 안으로 봤어요. 자, 괜찮아요. 어. 회전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투쿠션에서 자연스럽게 회전력이 전달돼요. 진짜. 자! 이제는 군의사. 뱅크샷 하나면 천만 원 그리고 미스리쿠션의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승천할 수 있죠? 지금. 네. 네. 그리고 그 없을 때보다 더 신중할 거예요. 음. 그럼요. 이 세트에 저희가 이 멘트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점한 점, 한 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됐어요. 네. 갑니다, 아! 득점! 갑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타나나의 점수, 이 점수를 10점에 왔을 때못 풀어내서 2세트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도끼를 품고 음. 3세트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점. 오. 자, 행운이에요! 행운! 이렇게 미쓰리쿠션의 초대 챔피언 강효진 참가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 아, 마지막. 오, 이 마지막 득점은 이렇게 행운에 따라서 아, 자 조금은 안간함을 전달하는 네. 득점이었습니다. 미쓰리쿠션 마지막까지 같은 팀으로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승 선수는 언니 강효진 참가자였습니다.